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 50을 넘으면서부터 대부분 노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60세 이후 지금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은 말할 나위도 없죠. 자 그런데 노후는 과거의 노후와 지금의 노후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결정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노후에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더 길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보람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오랫동안 벌어야 하죠 노후 준비가 재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던없던 상관없이 노후는 오랫동안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절박한 분들 절박해야 내가 문을 두드리거든요 절박해야 정말 절박한 분들을 위한 말씀 소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50세 이후 평생 돈벌이인데 자 돈벌이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의 모든 돈벌이 마케팅이라고 하죠? 돈벌이는 무엇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sns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죠. 자 sns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도 sns이고 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것도 다 sns이고 뭐 페이스북 sns가 엄청 많죠. 자 그래서 sns는 이미 우리의 일상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맛집에 가거나 하면 전부 sns로 다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 간의 메시지도 다 SNS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케팅은 더, 더, 더욱 더더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내가 카페를 하고 있어? 하더라도 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SNS로 하죠 그래서 50세 이후에 돈벌이에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쓰고 있는 SNS를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넓게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 교육이 필수적인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유료 교육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내고 하는 교육이든 돈을 안 내던 교육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면 따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시니어들이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 속도를 물어볼 수도 없죠 서로 대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정보는 시니어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해법 이것도 무료 교육입니다 3개월 가정인데요 자 온라인 마케팅 해법 할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NS를 비롯한 온라인 마케팅 하는 방법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과정이 첫 번째. 자두 번째는요. 이것을 잘 공유를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저희 돈파는 가게도 30만 구독자에 이르기까지 제가 공유하십시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데도 듣는 분들이 괜찮네 하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주어서 지금 30만 구독자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공유해라 공유해라 제 친구들 제 지인들한테 퍼뜨려서는 절대 3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퍼뜨렸기 때문에 30만 구독자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우리가 SNS를 비롯한 마케팅 툴을 이해하고 깊이 또 활용하고 하는 것은 기본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공유시켜 주어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지금 사진에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 협업학교 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강의장 전남 광주 강력시에 있는 강의장, 경남 사천에 있는 강의장에 이르기까지 중국 여러 군데에서 온라인 마케팅 해법학교 무료 교육이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마케팅 해법학교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 돈파는 가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2017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돈 파는 가게도 온라인 마케팅 해법학교 1기 출신입니다 <웃음> 그 이후 5, 6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현재의 돈 파는 가게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케팅 해법학교를 통해서 소소하게 장사하시던 분들도 큰 장사로 성장한 분들도 많고 사업 아이템이 없었던 분들도 기존에 온라인 해법학교 수로생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을 공유함으로써 사업 아이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실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자, 지금 몇 군데 강의장의 동영상, 실제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 진천 해법학교 본관 강의장의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진천에 있는 해법학교 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실 것은 또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경남 사천에 있는 진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진주 바로 옆에 있는 강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실시간 동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 동영상은 전남 지역에 있는 광주 강력시에서 강의, 강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해법 강의, 강의 동영상입니다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대 이후 평생 돈벌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온라인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또잘 동료들하고 해법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해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템이 있든 없든 50세 이후 평생 돈벌기를 원한다면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그런데 나는 온라인 마케팅의 원자도 몰라. <웃음>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청자의 수준별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 해법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가운데서서 멘토들도 있습니다. 그 멘토들이 수준별로 또 강의를 맡아 도와드립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느냐고요? 오른쪽에 우측 신청 링크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청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금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어, 이 온라인 마케팅 신청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수준을 알아야 되고 또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부 내용을 알아야만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른쪽에 원하시면 우측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지를 작성해 주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염료일 교장선생님 010-3967-0591로 반드시 문자로 문의를 해야 돼요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0세 이후 평생 돈벌이 정말 절실한 분들만 신청하세요. 절실하지 않으면요,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제발 절실한 분들만 신청하십시오. 여유가 있는 분, 절실하지 않은 분들은 유료 강의로 천천히 배우시고 정말 절실한 분들만 이 과정 꼭 신청하십시오. 자, 참고로 온라인 마케팅 해법 학교는 저희 돈 파는 가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거나 문의하지는 마십시오. 저한테 문의하거나 전화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온라인 마케팅 해법학교의 모든 일정들, 시간표를 제가 항상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링크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고 혹시 궁금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염료일 교장선생님 010-3967-0591로 반드시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